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컴퓨터의 녹화 기능, 화면 캡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복제하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거나 친구와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문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. 네, 저작권법 제25조는 수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 더구나 선생님의 수업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수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학생이 이와 같이 온라인 수업을 복제해서 공유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원격 수업을 무단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무단 공유할 때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, 학생 그리고 저작물 중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공지가 필요합니다.